2kg 정도 되는 건데 그물바리는 민어 민어는 나태 바리네 이거는 살아있는 거 얼마씩이에요? 네? 이건 얼마씩 이 살아있는 거 얼마씩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7월 7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이제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이제 V자 형태로 지도 위에 예,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그럼 이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B11번 킹고수산으로 왔습니다 흑골뱅이 가격대는 특별하게 큰 변화는 없었고요 이제 병어 같은 경우에 이제 횟감도 있고 구이감이나 어떤 조림하는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구분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갱이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괜찮았어요 요즘 농어가격이 그렇게 좀 만만치 않은 그런 편이에요 이거 참돔은 이제 전체적으로 크기가 한 3kg 정도 되면 은한 18,000에서 2만원 사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민어는 45,000원이었는데, 이제 크기에 따라서 민어 같은 경우는 가격 편차가 좀 있는 편이에요. 지금 C7번 대원수산으로 왔는데, 요거는 키로에 55,000원 짜리에요. 보통 저 정도 되면 한 5kg에서 6kg 정도 사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치 정말 좋죠. <웃음> 정말 좋아요. 네. 95,000원. 아, 한 보통 한 10만원 선, 아, 이 정도 아, 하죠. 그리고 요새 정갱이 가격이 정말 좋아요. 정갱이 저거 이렇게 졸여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뭐 회로 먹어도 좋지만. 그리고 이제 금태 같은 경우는 이거 제주께 있고 또 부산께 있죠. 부산께 조금 더 비싼 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비교해서 두 가지를 먹어보면은 금, 부산께 좀 조금 더 기름이나 뭐 그런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치는 여전히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네 B6, C6,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요즘 고등어 가격 비싸요. 네. 그래서 고등어보다는 그 정갱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정갱이가 한참 맛이 있을 때니까, 아, 이럴 때 정갱이를 좀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태는 네, 이제 말에 28,000원. 그리고 새끼다랑어죠.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매지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새꼬시용 병어예요. 1로에 26,000원씩 고 이제 민어는 이제 그 선도에 따라서 이제 5만 원짜리가 있었고 35,000원짜리가 있었고 5만 원짜리는 거의 이제 뭐활로에 가까운 가격이죠. 그 게르치. 저게 크기도 크고요. 뭐 기름이나 뭐 이런 것도 금태랑 비교해서도 어 견줄만한 그 정도의 생선인데 한번 부어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군평선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 이건 구이용 생선 중에서 아주 좋죠 자 이건 정갱이는 좀큰거예요어 그래서 한 마리에 7,000원 정도 됐고요 한 5,000원에서 7,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성게알은 여게한가게 100g씩 들어 있어요 그리고 삼치, 이제 가격이 비슷하죠. 15,000원, 16,000원? 아, 이 정도 합니다. 꼴뱅이는 가격이 여기는 좀 살짝 올랐어요. 이거 아, 민어인데 엄청 커요. 1 0 k g 짜리입니다. 키로에 58,000원. 그러니까 저게 한 마리가 58만원이라는 얘기죠. 자, 이거 흑점줄 전갱인데 키로에 32,000원이에요. 근데 요새 흑점줄 전갱이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수입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작년에 일본 구마모토 쪽에 그 적조영상 때문에 22,000마리가 폐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오는 흑점줄 전갱이들이 좀 크기가 좀 작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고급 어종이죠.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북발인데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한쪽은 이제 그물,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건 이제 낚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이제 가격차이가 한 2만원 정도 나구요 요건 혹돔이에요 가격이 저렴하죠 네, 저렴한거는 이제 가격이 다 이유가 다 있는거예요 음 그래서 좀가격저 맛이 좀 그냥 그래요 네, 참돔 자연산 어 가격 괜찮았고요. 이제 오늘 그 조금 게한 1kg 대 그런 농어가 좀 저렴하게 많이 풀렸어요. 제가 한 마리 나중에 샀는데 기름이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양식 농어였고요. 요게 이제 자연산 농어에 한 3kg 정도 되는 거, 키로 25,000원 이렇게 되고, 요는좀 많이 큰 거예요. 한 7kg 정도 된다고 하네요. 요건 킬로에 35,000원. 그러니까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한 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이제 B5번 신의수산으로 왔고요. 네, 참돔 가격 아, 여전히 좀 비싸요. 아, 2만원, 2만천원. 음, 이 정도 선이 제일 많고요. 작죠. 예전에 저기 흑점주전경이 처음 나올 때 보통 3kg짜리도 있고 거의 4kg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작긴 해도 그래도 양식이라서 기름이 좀 있어요. 음, 기름이 좀잘차 있습니다. 어, 오늘 능성어 아주 그 살밥 좋은 능성어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벤치라고 부르죠. <웃음> 돌돔, 새끼 돌도 음, 그리고 이제 마리에 만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딸려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오늘 요 사이즈 농어가 좀 저렴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왈도... 자, 이거 완도 강어인데, 이제 까진 거예요. B급이에요. 15 저렴하죠. 15,000원. 네. 네, 그러니까 B급은 다 이유가 있어요. 파이팅. 그래서 싸게 파니까 이제 그런 점들, B급 구입하실 때는 그런 점들 염두에 두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C4번 한기통상으로 왔고요. 연어 가격은 이번 주 24,000원입니다. 제빵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키로 3 6 0 0 0원인데이 경매장은 오늘 이제 3 6 0 0 0원이다 하더라도 내일 막 갑자기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가격이 갑자기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게 경매장의 매력인 것 같아요 시세가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조금 유념하셨다가 오늘의 시세는 한요 정도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알고 계시고 이제 그 당일날 가는 날 싸기를 바라야 합니다 네, 이건 이제 민어 어, 키로에 38,000원. 저는 한이 정도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거 b 급 참돔이에요. 그러니까 b 급 구매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저렴한 만큼 리스크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양식으로 아주 통통하게 살이 좋습니다. 근 네, 오늘 숭어를 제가 한 마리 구입하고 싶어서 좀 자세히 봤는데, 오늘 숭어는 좀 별로였어요. 전갱이고한 네, 박스가 25,000원이에요 어, 정말 저렴하죠 네, 한치 아래 6,000원짜리인데 손도 어, 아주 좋습니다 이거. 동그랗게 모양까지 다잘 살아있고요 네, 단새우 저임만 박스 5만원이면 저렴한 편이고요 통발 같은 경우는 82,000원 아주 상태 좋은 새우예요 고등어는 많이 비싸요 오랜만에 홍게 조금 봤네요 아마 경매장에도 좀 일부만 들어온 것 같고요 아, 요거 이제 꼬물이에요 이렇게 꼬물꼬물 움직이죠 이런거 구입하면 좋습니다 키로에 2만원 아, 아주 좀 저렴했어요 C6번 오복상해로 왔습니다 아, 여기 이제 완도광어 키로에 2만 8천원 완도광어는 거의 뭐고정가예요 계속해서 비슷하고요 이제 돌돔도 보통 7만원 8만원 아, 요정도 선입니다 참돔 같은 경우도 2만원 2만천원 오늘 능성어가 3만원 4만원 선인데 이건 조금 크기나 상태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벤자리 이제 키로에 3만 2천원인데 보통 3만원 3만, 3만 2천원인데 여름에 먹기 좋은 그런 생선 중에 하나죠 노란 가오리가 오늘인데, 오늘 좀몇 마리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 마리가 만 오천 원이었고요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광어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또 이제 농어하고 이제 참돔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는 살짝 내렸어요. 조금, 한, 이천 원 정도, 내렸고, 그 다음에 뭐 참돔 같은 경우도 이만 이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농어랑 같이 좀 이렇게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어요. 어, 오늘의 좀 물량표를 보게 되면 대게가 1.4톤, 왕개가 1.8톤, 왕개가 이제 킹크랩 말을 해요. 자 먼저 대게를 좀 보게 되면요 대게는 물량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특별한 변동 없이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킹크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된데 물량이 한 며칠간 없었죠 이러다 갑자기 또확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가격이 비싸요 다들 수조를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킹크랩 하루 45,000원 오늘 고가가 8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조금 이제 상태를 좀 자세히 보시고 저렴한 거어 감안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자 대게 선언데 요건 키로에 2만원 아까 전에 꽃물이 있었죠 꽃물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어, 좋은 거예요 살아있는 대게는 24,000원. 가격 괜찮죠? 어, 요즘 대게 가격은 여전히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소매점인 이제 믿음수산으로 이제 왔고요. 여기에도 대게가 주로 많이 있었어요. 자, 여기 믿음수산은 밴드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밴드에 매일의 그 시세가 올라가 있고요. 여긴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 가능하기는 한데, 이제 미리 전화로 재고 여부를 문의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지방에서는 택배나 고속버스 택배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밴드에 그날 예약할 수 있는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오늘 그 게시판에 나와 있었던 랍스타예요 꽤 크죠 그리고 이제 브라운 킹크랩도 오늘 많이 있었어요 전복 전문점인 또 동양물산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매장의 영업 시간과 동일하게 문을 열고 문을 닫고요.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복 시세는 오른쪽에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폐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멍게가 이제 큰 거, 이제 만구천원, ,000원, 만원짜리가 있고요. 자연산이든 양식이든 가격은 동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시조개, 키로에 만원, 바지락은 저기 한 봉에 이제 이만 오천원씩 되고, 이제 소라는 뭐 중짜, 대짜,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대짜가 한 오만원선이에요. 어, 에, 키로에 만원 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아, 요즘 초, 소라가 그래도 가격이 좋을 때니까 네,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노랑새조개는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네요 네, 미더덕도 가격이 좀좋아졌고요 백합은 좀 많이 올랐어요 한 3천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낙지가격은 그렇게 네, 큰 변화는 어, 없습니다 자, C9번 초이스산 수 아, 안에 네, 왔고요 고등어가 이제 가격차이가 크게 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구이용과 그리고 이제 초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도로 갖고 있는 고등어들은 조금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25마리짜리가 38,000원짜리가 있고 이거보다좀 크기가 커가지고 이제 20마리짜리가 있어요 요것도 38,000원 이 정도 어. 시세가 됐습니다. 오징어, 요즘 오징어가격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조금 더 좋네요. 네. 삼치, 요건 이제 뭐 대삼치는 아니고 좀 작은 삼치들 이고요 이제 갈치 전문점이니까 갈치를 좀 봐야죠. 그러니까 배가 터진 것들, 이제 B급들이 있어요. 이것 좀 저렴하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요 갈치 한 박스는 이제 5kg 기준으로 담긴다는 거 그래서 마리수로 나누면 이게 한몇 그램짜리가 들어갔는지가 이제 계산이 나오겠죠 아, 500g짜리가 18만원 정도 되네요 8 0 0 g 짜리면 정말 큰 거죠. 7 5 갈치가 비싼 생선이긴 하네요. 자, 3번 초원수산으로 왔고요. 이제 피문어 같은 경우는 크게 가격 변화는 없고 이제 대왕 피문어 있죠. 그게 더 저렴해요. 이렇게 중형짜리가 더 비쌉니다. 단가가. 자, 들 요거 이제 잘 자란 것들. 이거는 뭐키로에만원중 후반대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조금 크죠? 이제 크면 또 가격이 올라가요. 간제미 선도가 좋아 보였어요. 네, 우럭은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에 일찍 가면 이거 애들 다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큰 미너들이죠. 4 k 이 정도 되는데 4만원, 3만 5천원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주가 초복이죠 14번 영남하기로 왔고요 이제 백조기, 시 r 이 좋아요 자 대구는 위에거는 조금 잘 자라고 밑에거는좀 크죠 그래서 가격이 달라요 위에거는 15,000원 밑에거는 28,000원 그리고 홍가자미, 이제 오랜만에 네, 보이네요. 네, 기름가자미는 언제나 저렴한 그런 가자미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어, 요거는 16만 원. 고등어인데 색깔은 좋아 보이지만 어제 재고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음. 단새우, 이제 6만 원. 그러니까 요렇게 저 단새우는 한 박스가 거의 이... k g 라고 보시면 되고 2kg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마릿수로 따진다고 하면 120마리에서 130마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만 3천원 이어 수족인데 엄청 커. 이거 살아있을 때 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서 죽은 거예요. 횟감으로도 그러니까 가능한 음, 그런 선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치가 조금 잘 자라죠. 그렇지? 이렇게 안 열어놓는 거는 이렇게 빨려요. 그죠? 좀 크기가 어, 좀 컸으면 돼. 좋았을 뻔 3만 3만 하네요 3만 네 오징어가격은 다 좋아요 그냥 다 3만 그리고 이제 갈치 조금 잘 자란 음, 그런 갈치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 바퀴 다 돌아 봤고요 제가 오늘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 정갱이를 좀 구입하려고 어, 횟감으로 좀 고르고 있었고요 고르는 방법은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들었을 때 강직하게 잘서 있어야, 있어야 돼요 일단 자 요게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아가미를 열어서 점액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확인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안주로 사용할 건데 이건 다음주 업로드 할 영상에 들어갈 재료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까 전에 좀 가성비 괜찮은 오늘 농어 요거 키로에 오늘 만원 만0 천원 이랬거든요 요거를 한 마리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오늘 장보기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